여러분 오늘은 바로 20만원 버는 쇼핑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거기다 면세점 골드 등급은 무조건 받을 수 있고 블랙 패스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회전입니다. 여기 멤버십이 있으면 이렇게 발렛도 무료로 해주시고 주차도 무료로 해주셔요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있으면 일본 여행을 가요 이번에 제가 도쿄 여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면세점 꿀팁인데요 이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발렛도 무료로 해주시고 VVIP 라운지도 갈수 있고 뭐 블랙카드라고 등급도 제일 높은 등급으로 쇼핑을 할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혜택을 한번 직접 써보면서 쇼핑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한번 같이 가보시죠 여기는 VVIP 라운지 인데요 여기가 원래 신라 면세점의 블랙 프레스티지 고객이랑 그리고 컨시어지 고객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신라 앤 멤버십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이 공간도 이용할 을수 있습니다. 치다가 쇼핑을 할게요. 어, 그 가입비가 50만원인데 거의 70만원 상당의 리워드를 주고 멸컴 키트 시아드 서비스 면세 쇼핑 혜택 여행 제휴 혜택 신라 호텔 할인까지 되요그라인 멤버십 가입하셔서 저희 외삼촌이라어 있는 건물 트도 주셨어요. 진짜. 이렇게 외컴 기틀을 주셔요. 소라숙 심지어 이렇게 세개를 주시는데요 짠 여기 보시면 여기 카드에 450불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온라인 면세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불이 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온라인 쇼핑몰로 쇼핑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이 신라면세점에서 제일 높은 등급이 블랙 등급이거든요 근데 이 블랙 등급을 4주 동안 누릴 수 있는 패스권이 있어요 6개월 동안 두번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같은 이제 친구나 지인 데려와서 두 명이서 같이 사용을 할수 있어요 아니 너무 해자로운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이게 또 여행과 관련된 할인 혜택도 많이 있더라고요 할인 쿠폰까지 이렇게 증정이 됩니다 베네피트 하이라이트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베네피트가 너무 유명해.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원래 블랙 그 등급이 15% 할인이 되는데 지금 12월 한 달간, 그리고 좀더 연장이 될 수도 있고 30%나 할인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완전 이득이에요. 음, 아, 이렇게 보니까 또 색깔이 다르네요. 어, 이렇게 조금 더화사하게 얼마인거예요 30% 오늘한 일로 32,000원 되거든요 <웃음> 원래 얼마인거죠? 할인에서 안들어가면 45,000원 <웃음> <웃음> 와 12,000원이나 할인됐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여권을 꼭 지참해서 오셔야 되는데 여권이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이 사본으로도 거예요. 이렇게, <웃음> 이렇게 스캔본으로라도 되니까 사진을 꼭 찍어 오시길 바래요 저 지금 생각해요 지 베네피트가 엄청 해저로워요 30%에다가 사은이 벤트까지전 다음으로는 성유또 자은 생크림이 이제 어머님들한테 좋다고 해가지고 이거랑 비교해보실게요민삼형 이거 딱 그냥 바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향 이게 지금 176불인데 여기서 블랙 등급은 어, 15% 할인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아직 세트로 사면 여기 또 이벤트 하는 게 있더라고요. 증정 이벤트 어, 3시 20분이 맞네한번 등록하니까 이제 다른 데도 연동이 되어 있나봐요 예뻐요. <웃음> 선물이 포장이 된 상태로 패킹을 해서 제가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물 포장 서비스까지 직접 오면 이렇게 좋은 점이 있어요 아, 저 얼마 전에 구찌 선글라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선글라스. <웃음> 이번 기회에 선글라스사용했어너 오, 예쁜데 사모님처럼. 와, 구찌 50%만. 대박. 와, 370불인데 40불. 거기다 이거 주말에만 하거는데선생이안들어가서고객님 네. 네. 판매제 넣보고 매장에서. 10% 아 하시게 되면? 40% 네. 하면 28만 8 0 네네. 네. <웃음> <웃음> 여러분 대박! 여기 BTS 스페이스가 있어요. 음. <웃음> 머 연세점에 <면수점에> 이런 공간이 <웃음> 너무 귀여워. 아니, 여기 그 BTS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오셔야 될것 같아요. 되게 보라보라한 공간이에요. <웃음> 어, 여기서왔날 있거든요. 응. 스서이 쉐딩을 무조건 사야 돼. 원래 최대 15%인데 여기서는 20%나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응. 여기 쇼핑하다가 이렇게 쉬기도 에 너무 좋고, 헉, 여기 뷰가 진짜 너무 예뻐요. 여기 VVIP라운지 오시면 이런 좀코지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좀쉴 수도 있고 쇼핑하다가 이렇게 음료도 마시러 올 수도 있고. 이 향수가 놓여있을 때도 있고 화장품이 또 놓여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앉아서 도 쇼핑을 할수 있는 이 VVIP 라운지를 이 멤버십 덕분에 와보네요 음? 그리고 여기 향도 진짜 좋아요 저 오늘 이렇게나 많이 구매하고 갑니다 제가 오늘 쇼핑을 해보니까 면세점에서 와서 사는 게 훨씬 훨씬 이득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혜택도 많고 제가 백화점에서는 없었던 그런 할인이나 아니면 사은품을 주는 그런 이벤트가 많아서 여러분들 면세점 와서 구경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면세품들을 인도당에서 받고 여러분들한테 하울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 인도당에서 한번 뵐게요. 신라 멤버십 당근이 꼴대입니다 제가 보통 출국 전에 사야 될게 있으면 저기 집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올리브영 가가지고 사고 이렇게 다시 짐 챙겨서 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3시간 전에 주문을 할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간편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결제를 완료했고 그러면 제가 인도장 가서 진짜 이제 3시간 전에 주문을 했는데 받을 수 있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일본 가서 쇼핑도 잔뜩 하고 요거랑 같이 하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잘 다녀오겠습니다 공항에서 봐요